그러고 보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중국의 발렌타인데이 어떤지 확인해 보죠. 케어 30년간 일해서 발렌타인데이라서 저렇게 꼭 팔고 있는.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아직 중국은 조금 코로나가 빡세가지고 마스크를 무조건 껴야 돼요. 얘가 신천지 입구인데 어, 스타벅스 2층짜리 건물이 되게 유명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해 어, 보이시죠? 여기 신천지 어, 오늘따라 커플이 확실히 많긴 한것 같아요 근데 옷을 좀 특이하게 입으셨네 저분은 할로윈이 아닌데 어쨌든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 옆쪽으로는 맥주집. 여기 쭉 가도 맥주집. 어, 발렌타인데이라서, 여러 종류 커플이 오시겠지만, 아. 이게, 이 분수대가 되게 유명한 분수대.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술집 있고 뭐 딱히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 쉑쉑버고 있고 확실한 건 여기 혼자서 오기에는 되게 멋쩍은 곳이라는 거 여기 또 엄청난 동상이 하나 있네 손가락 이쁘다 풍선인가? 풍선이네? 빈부 격차가 심해도 여기 확실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유명한 곳이라고 있는데 커피숍 확실히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커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커피보다는 케이크 유명한 곳이네 혼자 가는 사람이 있네? 어 나도 기다려야지 안이니하기 거의 이거人진去만可以 돼요 그래서 매거리는 절마 이거 어, 음? 음. 아, 드디어 들어왔네. 와, 아, 어떻게 먹어야 되는다 맛있겠는데? 아, 거의, 거의 크지 않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거구는이 친구는 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가방처럼 이렇게받 있고. 고보로처럼 생긴 거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거 딸기 김거 이거. 이거 무슨 주스인지 모르겠는데 레몬 주스라고 있는데 어? 어 맛있네 지금까지 먹어본 레몬 주스 중에 레몬 맛이 가장 진했어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빵은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과일이랑 조화가 되게 좋아 이제는 술 마시러 가볼게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야 기가 막히네 코카콜라 아니야 일단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핸드폰 충전기 부터 불려야 겠어 아 총김밥 틀림 마세요? 아아 아싸 신천지가 카메라는 되는데 삼각대는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각대 빼고는 촬영하는 게다 된대 네. 이외 집은요? 이 이 어. 가요? 어. 갈 지금 가 맞네. 아, 오케이. SY, 오케이요. 아, 이라 아. 여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어차피 배는 고프지 않아 가지고 여기는 파스타랑 스테이크 막 그런 게 유명한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 이 거인 거 같은데 네 종류. 어, 샘플 더, 애니 크래프트 비어 오브 더 드라이브. Excuse me? Yeah. Okay. When, when I saw the f o u r beer, that one is right? The f o u r beer. Oh, f i n i s h t h I can't go. I t i n k I want this one. Oh. i n n e s s g u i n e s s g u n n e s s Thank you. Oh. 혼아서 맥주 먹어본 게 처음인데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아 이게 지금 여기 중국돈으로6 8위엔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진 게 새우 아짜리요 메오 시린푸 아, 시프메요시프메요아 아니 그러면 메뉴판을 바꿔야 될거 아니야 메뉴판에 없는 거를 여기에 어우 진 가격대가 다 2만원대를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걸 빨리 해치우고 나서 슈림프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슈림프가 너무 먹고 싶어 요 Is there any 림프 here? 샤 샤? 어 저기 메뉴 어 아. 메뉴 아, 어 쉬림프 어 쉬림프 난리 찍어? 아 혼자서 쉬림프 먹는데 4만원은 좀 그래가지고 아 이게 싸면서 좋은 곳이 없나? 쉬림프 샤 아, 샤? 샤 어. 샤 찍어多少? 이거는 거의 이거는 거의다 어 찍어? 어 여기 직원분이 그 새우랑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레드 와인 좀 시켰어요 쉬라즈 느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7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아까 쉬리프가 110원 어 아, 슬슬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새우가 통통해 여기 아보카도도 있는 것 같고 음. 엄청 통통해 잘게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일에 너무 얽매여 있었구나 조금 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시청해 주세요 그럼 안녕